오늘은 윗머리는 자르는 거 많이 안 보여드렸죠? 요번에는 아이비리그 컷이라 해서 좀 짧게 쳐 가지고 올리는 머리인데 어차피 단계별로 배우셔야지 좀 초보 명사분들도 하기 쉬우니까 요번에는 윗머리 자르는 거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옆머리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와 그러겠지. 그래서 일단 옆머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옆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라인이 좀 짧으면 좋으니까 보통 3mm에서 4mm 정도 되는 탭을 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잘랐으니까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밑에 선부터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분을 먼저 공략을 해주시고, 그 밑에를 너무 하얗게 잘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3, 4mm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탭을 빼신 상태에서, 제일 탭긴 쪽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 라인을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로바로 할수 있는 실력이 돼야 어 우리 초보 경사분들도 머리를 잡고 손님들 머리 잘라 주시겠지만, 그거는 그 또한 연습을 연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즘에 조금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속속히 보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90도로. 이거 45도 없어요. 위아래로 잘라주시면 돼요. 똑같이. 90도로 살짝 이렇게. 아까 빗하고 가위랑 올렸던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90도로 올려서 잘라주시면 돼요. 또 오늘은 제가 옆에랑 윗머리 자르는 거 보여드리고 있죠. 예. 네. 그 영상은 뭐 그렇게 긴 편이 아니니까 조금 자주 많이 보시고 네.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죠 그리고 전에 전에 했던 그 기술대로 옆에 가이지를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잘라주시면 되죠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있죠 이번에도 오른쪽에 와가지고 옆에 3-4mm 되는 탭을 끼셔서 밑에 라인만 살살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라인을 잡을 수 있죠 먼저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르고 나서 뭐 이것보고 저거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옆에 그랜나루나 선을 내가 저, 저쪽에 왼쪽 부분을 잘랐던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오른쪽도 금방 자르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90도로 살살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90도로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라인이 되죠. 자, 옆에 부분은 6mm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똑같이 탭을 끼셔서 위에 부분까지 살살 올려주세요. 이게 낮은 상고로 밑으로 들어가면 지금 머리 상태에서 는 굉장히 좀 밉게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초보 명사분들은 잊지 마시고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가이드 라인에 그래서 이렇게 옆에 라인을 살짝 3-4mm 탭을 끼셔도 되고 6mm 탭을 끼셔서 그라데이션을 깔끔하게 할수 있게끔 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라인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에 라인도 마찬가지 왼쪽도 똑같이 3-4mm 탭을 끼셔서 밑에 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뭐 이왕이면 바로 이렇게 했다가 여기 끊지 마시고 뒤에 머리까지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도 이런식으로 뒤에도 이런식으로 잘라 주시면 어뭐 두손 가지 않고 빨리빨리 할수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라인도 탭을 빼주신 상태에서 옆머리와 동시에 같이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고, 위에 머리 가이드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위쪽도 마찬가지 위에 잘라 가이드라는 잡아놓은거 그대로 위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밑에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잘라주셔도 되고 위로 올라가면서 잘라주셔도 되고 위에 아래 이럴때 저는 지금 현재 밑에서는 80도 정도 들고 있고 위에쪽에 올라갈수록 90도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로 들어서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클리퍼로 약간 이렇게 테크닉을 살짝 보여주시면 손님들이, 어, 어라, <웃음> 잘한다 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위에도 이렇게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아까 위에 머리 잘라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살살 정리를 해서 끝에 머리에 길어 보이지 않게 살짝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요 보통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짧게 잘랐다 아니면 길다 아니면 적당하다 이런 느낌을 잘 가지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네 초보 미용사 많이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일단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초보 용사 파이팅. 파이팅. 어.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